그 당당할 것 같아 그냥 누구한테 기죽을 것 같지는 않아 되게 분명히 남자 다워야 되는 사람이야 잘못을 해도 응. 그런 거에도 그냥 잘못 다 말할 것 같은데 와이프분한테좀 잘하고 그러는 성격이에요? 잘해주는 게그부으로 잘해줄 것 같아 이 사람은 보여지는 게 엄청 의식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있을 때는 되게 잘 챙겨주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정말 둘이 있을 때 이 사람은 결혼했다고 해서 놀랬는데 어떻게 은결혼지는데이이이혼이혼이안 되게 사는게가사좋은데 여자가 은이지가않이 <목소녀> <목소녀> <안녕하세요. 연호신당> <목소녀> <목소녀> 사람은 결혼했는데, 이사사주를 하나 사데이 사람은 가 많아? 숨어져 있는 매력이 많다고 해야 될까? 근데 그런 게 한꺼번에 터진 느낌이 들고 어 뭔가 근데 나오는 대로 말하면 노력파인 것 같은 느낌?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우직한 사람이야? 뭔가 우직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때도 음잘 맞은 게 맞고 그냥 근데 되게 어려웠었나? 되게 어렵게 올라갔었나? 근데 나는 이 사람 딱 보자마자 그 사람이 떠올랐어 탁재훈 같은 느낌 있잖아 왜그 사람이 떠오르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떠올랐고 그 다음에 약간 그 사람 또 저번에 봤던 사람인데 그 중국 여자랑 영화 찍은 사람 아 느낌, 어그 느낌 와 반반 섞인 사람 그 이분 성격은 어때요? 그냥 당당할 것 같아. 그냥 누구한테 기죽을 것 같지는 않아. 되게 분명히 남자 나와야 되는 사람이야. 잘못해도 음. 그런 거에도 당당한 사람이에요. 고직식한 그 생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잘못다 말할 것 같은데. 와이프분한테 좀 잘하고 그러는 성격이에요? 잘해주는 게 금전으로 잘해줄 것 같아. 이 사람은 보여지는 게 엄청 의식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있을 때는 되게 잘 챙겨주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정말 둘이 있을 때 정말 그럴까? 난이 사람이 결혼했다고 해서 놀랐는데 어떻게 결혼을 했지? 이 사람은 아예 안 가거나 나이가 더 먹어서 간다거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결혼을 했을까? 그럼 약간 뭐 쇼윤드보그처럼 응. 그렇게도 응. 보여져 응. 어떤 면에서 또. 겉만 반지를 할것 같아서 이 사람 사주를 봤을 때도 그래 속 안에는 속빈 강정인데 뭔가 밖에만 윤기가 나는 것 같은? 그럼 이분 이혼은 좀 없을까요? 이혼이 안 되게 사는 게 가장 좋은데 여자가 보이지가 않아, 난이 음... 옆에 여자가 정말 있어? 조심해야 되죠 내거 아닌 거에 욕심내지 말아야지 검은 그림자 같은 거 딱 얘기할 것 같아 검은 그림자 막 진짜로 막 되게 합법이 아니고 불법적인 뭐 그런 거에 연류가 된뭐 거기에 같이 있어가지고 같이 경찰서 행뭐 이런 것들 있잖아 사람들이랑 많이 몰려다니지 마세요 막 이런 거 있지 밤 되면 그냥 집 가세요 이런 거 있잖아 지하 내려가지 마세요 막 이런 거어 진짜 아예 확 터놓고 난 그래 보인다니까 이상뭐그 주변 사람 때문에 조금 뭐 근데 내가 봤을 때 질 나빠 질 나빠 되게 나빠 응, 응. 딱 보면은 손님으로 왔으면 은너 불법적인 일 하니? 딱 이렇게 말할 것 같은 사람 야 저는 <웃음> 되게 일 조금 하고 돈 많이 벌것 같은 사람 있잖아 그런 거 선호할 것 같은 사람 활량기가 있는 사람 응. 그래서 이 여자가 응. 이게 왜한 거야? 이 사람은 철안 들어요 배우 네, 두 질문 <웃음> 아세요? 너무 알 <말했지. 웃음> 유명했잖아요. 장군건이랑 음. 문자 유출. 그런 게 있었는데도 음. 아직 결혼을 못지하고있거든요 뭐, 응. 어, 진짜로? 네. 엄청나다. 그 와이프분이 응. 이렇게 생기셨거든요. 좀 그래? 언제 응. 아, 보이세요, 이번엔? 이 사람이 가진 능력 때문에 찾고 있는 건 아닐까? 서로 인생이 중요하니까 그냥 문화하고 가는 건 아닐까? 이 사람 모르지 않을 텐데. 가만히 못 있는데 보통 성격 아니겠는데 뭐요? 근데 왜 아직도 아이가 없거든요? 왜 없을까요? 각자 인생들이 너무 중요하다니까? 음.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애가 안 생긴 걸 수도 있어 이분들 이분 남자분이 아직도 그일 있고 나서 활동을 아예 안 하고 있거든요? 그럼 언제까지 쭉안 할까요?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에 나오지 않을까? 가만히는 안 있을 텐데 금방이라도 복귀할 수 있는 사람이지 음, 이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줄요나도 음, 모르겠어 책임지지 못할 거면 나줬으면 좋겠어 뭔가 무엇이든 뭔가 내가 책임지지 못할 것 같으면 놓는 게 맞아